지금 보시면 학생 번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 번호를 보니까 오름차순으로 안돼 있고 3하고 9가 20보다 더 밑에 와 있으니까 잘못됐죠. 이거는 오름차순을 해도 인식 이안 되는 건 번호가 숫자로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테이블 1을 열어주시고 디자인 보기 학생 번호를 보시면 텍스트를 줬습니다. 글자로 주면 글자의 오름차순은 가나다라 순서가 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아는 숫자하고는 별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로 해주셔야 정상 작동됩니다. 닫기 해주시고 예 해주신 다음에 예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리로 돌아오시면 이제는 오름차순 정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료 값을 입력하실 때 숫자로만 돼 있으면 절대로 텍스트로 하지 마시고 숫자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